자, 십자가 위에서 누가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좀 냄새가 나죠? 무슨 뭡니까? 아, 이게 아, 예수님 혹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대요. 처음 들었대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건 알지만 다른 존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잘 몰라요. 누구냐? 뭐냐? 바로 납니다 나. 나.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거.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죄를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복음을 알수 있거든요. 죄를 설명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왜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하니까 주님은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 주님은 나를 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면 필요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으로만 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웃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혔나니? 그런지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이게 제가, 이게, 우리가 이 정도는 다 배우고 있잖아요? 혹시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누구예요? 나라고, 나.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아니라 나는 빼고 주님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교회가 전한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이것이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내,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절반이에요. 반절. 절반밖에 전하지 않는 거라고요. 복음의 완성은 뭐냐?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또잘아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자의식, 모두를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죽었으니까 아 그러면 내 생각은,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그죠? 다 내려놓아야 되나? 다 버려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만일 이렇게 말하는 것.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정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정할 때마다 나는 결정 안 하고, 어떻게, 주님, 주님이 해주세요. 중국집에 가서도 주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러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 니네 처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게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야. 내 의지와 내 자의식을 다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해 되십니까? 자,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자체를 할수 없는 존재예요. 그, 우리는, 인간의 자, 자아, 나의 자아를 완전히 멸할 수 없습니다. 자, 반면 이럴 수는 있어요. 내 자아를 그리스도에게 순종시킬 수는 있어요. 그죠? 우리의 방식, 내가 죽는 방식은 뭐냐면 내 자아를 그리스도에게 순종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자아를 그리스도에게 순종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나는 죽었는데 내 자아를 그리스도에게 순종시키는 것 나는 무엇이냐 나는 어떤 어떤 나가 죽어야 되느냐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것들 한편으로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주장과 고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주장과 고집 거룩한 주장, 거룩한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눈물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거는 고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이라고만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주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가는 거예요. 자, <웃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 그런데 그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십내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물론 이것만 아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보통 한국 교회는 어때요? 다 기복신앙이 전부야.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헌금해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걸 아는 목사도 대단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정도만 알아도. 그런데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자 다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냥 시간에 좀 쫓기는 것 같아서 좀 빨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막, 그, 돌을 닦아가지고, 나는, 나는 다 없애고, 내 자아는 완전히 소멸시키고, 멸하고, 뭐, 내 뜻을 다, 내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는 없어지고,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의 생각으로 만 온전히 100% 채운다. 이거 없다고! 아, 순정이 어렵다. 어렵죠. 순정이 어렵,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잖아요. 자, 이거예요. <웃음> 내가 누구를 사랑해? 내가 진짜 누구를 사랑해?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게 하고 싶죠. 그죠?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 제가 이제 다음 다음 시간에 이런 말할 텐데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괜찮아다.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원래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시고, 괜찮아, 라고 격려해 주신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이제 자세한 거는 다음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웃음> 자, 내가 산다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된다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내내 그리, 그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지 내가 원하는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 정광훈이 같은 인간들도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렇게 저런 짓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광훈이도 원하는 정광훈이도 다 주님 뜻을 순종한다고 겉으로는 나불나불대면서 그렇게 해. 자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자 처음 다시 앞, 앞부분 좀더 이야기해요. 내가 죽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면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려면 내 삶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 주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다 기준이 뭐냐? 공의와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 해볼까요? 루소, 장자클 루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을 망치고 싶으냐? 그러면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줘라. 자식이 원하는 거다 해주라는 거예요. 자, 자식을 사랑해서 원하는 걸다 해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원하는 걸다해 줬더니 어떻게 돼? 자식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공의가 없기 때문에. 자, 자식이 잘못했어. 친구에게 못된 짓을 했어. 좀 힘이 약한 친구를 무시하고 뭐 왕따 시키려고 하고 그랬어. 왕따 시키는 데 자기도 동참했어. 그러면 그것을 혼내야지.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없는 게 뭐냐면 공의가 없어. 사랑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요 사랑이 없어 보세요. 공의가 없어 보세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요이 사랑이 왜곡된 사랑이고 거짓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그리고 중요한 것. 사랑은 공의를 포함합니다. 사랑이 공의를 포함해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 나의 이기적인 주장, 이기적인 고집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나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낮은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들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지금 권력이그림님 말씀하신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다. 자 복을 구하는 것 필요해요. 자 인정합니다. 복 받아야지, 잘 돼야지. 망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되려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거 좋아.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 자또 그다음 단계, 십자가 신앙.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 한에 모든 걸다 내려놔야 된다. 어떻게 내려놓냐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또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지 공의로운 생각, 공의로운 주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안에 내가 내 네. 준킴 님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다시 신앙을 가지고 싶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신앙을 가지셔도 된다고. 기독교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라고요. 가장 사랑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저 빤스 교회, 또 무슨 뭐 이상한 극우 교회 목사들 그리고 집 밖에 모르고 돈 밖에 모르는 목사들이 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세트라고 했죠.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사시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국 교회는 캣불도 모르는 목사들이 진짜 미안하지만, 복음이 무조건 복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한참 유행했습니다. 내려놓음, 내려놓음. 그몇년 전, 10년, 10년도 넘었네요. 뭘 내려놔 내려놓기는개코나 사람이 뭘 내려놓습니까 내려놓,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인간은 욕심을 어떻게 다 버립니까 그 자신의 욕심을 이 사적인 욕심을 공적인 욕망이 되도록 공적인, 공적인 욕망이 되도록 돌, 돌, 돌려세우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공적인 마인드가 나라를 생각하고,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고, 낮은 자와 힘없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때요? 저희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요. 뭐가 사랑입니까, 도대체? 음. 그런 정치인이 제명.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공적인 마인드를 가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거기서 머무르면 초등학생 신앙이 초등학생 우리가 다 장성을 했으면, 성장을 했으면 어른답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공의가 있도록. 제가 왜? 제가 왜 이렇게 예? 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아, 목사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해요? 저희 안에서부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알려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왜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발 제대로 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제대로 제대로 알고 믿으라고 좀 하자 말이에요. 뭘 개뿔 알아야지. 응? 목사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뭔지를 몰라. 답답합니다. 답답해요.